이렇게 두 개는 정말 차이가 진수하게 지금 이제 코담장 같은 경우에는 비강을 확장시켜서 코고리를 대표 부... 오. 오. 어허. 근데 선택이 음. 잘해 주지. 어. 뭐뭐왜 뭐 이러지? <웃음> <웃음>